우리 사격할 때 사격장에 갔는데 이중대장 우리 중대장은 100년도 들어가고 있었고 응. 그때 어쩌다가 모든 사로에 간부가 다 붙더라 이렇게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같이 응. 선탑을 해서 사본의 오토 트럭 타고 응. 가는데 무당탕탕 어, 하는 거지 그 내가 뒤를 봤는데 아. 도로 있고 응. 비포장 도로 있고 응. 옆에 숲이잖아. 주라기 공간 보듯이 막눌리는 거라. 차가 그대로 뒤집힌 거지 이게. 사람이 다치진 않았는데 사고, 사고가 난 거잖아.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돌이 우둑스러워하니까 그때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좀 빨리 갔나봐 하고 응. 착 튕기면서 가로로 다넘어졌나봐 이렇게 차가. 나중에 대대장도 오는데 막 욕을 욕을 하면서 난리가 난고분사 중에 가까총가 근데 공병에 우리 대해상에 음.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렉카 같은 거 아. 끄고 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막 어떻게 수리하고 이제 끝냈다 이런 일고 있지 진지에서 탄 터진 거 그거가 진짜 제일 큰 이주 아니야? 진, 진지 교대하잖아 이 발칸 20mm 탄 있잖아 음.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하려면 아. 쫙 깔아놓고 시작하잖아 분리를 해놔 음. 맞는지모르는데부사들이 하는데 탄을 땡겼을때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좀 분리를 해놓는단 말이야 음. 분리를 해놓고 있다가 이걸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팡 터진 거야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가운데가 하나씩 풀려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백발씩 묶어놓다 보니까 차에 실을 려면은 이걸 연결을 해요 근데 그걸 치는데 어떻게 공이를 친 거예요 음. 실제로 뒷땅을 네 뒷땅을 음. 친 거예요 음. 내가 들은 이야기는 또 그게 아니거든 옮기면서 이렇게 딱 밀다가 탕 터지면서 한거 아니냐. 봐봐. 일단, 어. 일단 발칸 장비를 생각을 해봐. 탄을 쏘잖아. 어. 비행기에 맞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서 터져. 이 파편에 이 비행기들이 맞아서 추락을 하는 거야. 원리가. 하나의 그 탄, 자, 20mm 탄이 수류탄의 역할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치고 시간이 지난 거야. 가서 바로 터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거 어떻게 뭐 망쳐뜨렸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다가 이렇게 터진 거야. 거기서 전쟁처럼 막 파편이 막터지고 아, 뭐. 아무도 없는데 그런 거네 어. 그렇지 응. 근데 거기에 이제 군무 수고 있는 애들은 이 파편이 터지니까 막아 그렇게 날렸어 게어그 아, 정도였어 다음 교대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그 파편 자국이라고 보여줬었어 아 그래요? 음. 사람이 안다었으니까그 솔직히 그거, 그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내가 삼중대가 진지 투입했을 때 내가 쏘이였어 그 당시에 어. 근데 새벽에 어. 세 군데 다 침투한 거야. 내가 나도 진지장이잖아. 네네, 거기서 네네. 근데 대대장이 난리가 난 거야. 야씨 새끼들 <웃음> 경기 안 쓰고 막뭐 침투를 당했니? 막 밤에 <웃음> 어뭔 소리야? 나, 내가 그날 내가 근무였거든 <웃음> 아,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하고 딱 끊었는데 그 황작사 거기서 전화가 온 거야. 초소에서 뭐, 누구 순찰 들어가셨습니다. 전화가 왔어. 바로 방탄 쓰고 장비 다 챙기고 애들 다 끼우고 하고 있는데. 딱 들어온 거야. 뭐야 너올줄 알고 있었어? 예 알고 있었습니다. 준비된 브리핑 막 타이더니 여기는 뭐뭐 뭐 깔끔하네 하고 뭐몇 마디 하고 갔어. 근데 대두장이또 전화가 온 거야. 이 새끼들 막다 두려워했다고 막저희는안 <웃음> 뚫렸습니다. 그래요. <웃음> 네, 알겠어 하고 딱 끊고 그리고 누구였냐? 거긴 뚫린 거지. 난 난리가 났어. 뚫리면 솔직히 저... 뚫린 게 아니야. 아, 아 그래 그랬지? 재밌어. 어. 아, 황작사를 뚫고 온 거라서 이건 문제가 커진다. 밥을 너 어떻게 먹었는지 뭔데 우리는 내 차를 타고 내려가서 먹었어요 돼. 구형 막사고 어. 저희때 신형 막사였어요. 식당이 있는데 밥을 황작사에서 갖다 줬어요. 어. 근데 제가 진짜 신세계를 느끼게저 마지막에 X마리 어. 갔거든요? 내목소로 요리를 할 수가 있어. 진지중에 차가 X마란 <웃음> 말이야. 차가 부시차가 이틀 없이 나가잖아. 마트를 싹 들렀다 오는 거지. <웃음> 형도 일탈 많이 했어. <웃음> 아니 저도 밖에 나가고 놀다 아, 오고 막 그랬잖아. 그거는 좀.. 안 하셨어요? 나갔다고? 네. 안 나갔어. 우리는 안 나갔어. 음식이 진짜.. 음식을 좀 몰래 먹는다는 밖에 거랑 좀 그렇지, 밖에 나가서 들었으면 다른 거잖아. 그렇지. 밖에 나가라? 더 나가기 싶던데요 아, 나가기 쉽지만 난 하나도 안 나갔다. 아 그래요? 아, 아, 전, 나가서 뭐했어 그래. 그렇게 대단한 걸 하진 않았는데 막 맥도 하나에 서 먹고 택시 타고 왔다. 진짜 미쳤어. 진주에 진지장이 없으면 스테이 어떻게 해? 작아네요. 낮에 말고. 아니 어쨌거나 밤에는 상황 안 터져? 뭐, 터지면 와야죠. 아니 대단한 새끼네 이거 진짜. 와. 뭐 맨날 그런 건 아니 자주 그랬구나. 나는 진지해서 브리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저도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와나 졸라 많이 해어요 <웃음> <그랬는데? 웃음> 항작사잖아. 우리 출군단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항작사 사람들이 올라와. 항작사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브리핑이 막히면 우리 부대까지 토보가 할까? 안 아, 가. 그러니까 얘는 방공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애들이야. 아네 말이 다네. 어 그러니까 얘딱 들어와서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어? 내가 몰라 시골이어도 그런가보다 는거 이 작전 준비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정리가 안돼 있고 뭐 지저분하고 이런 거 가지고 터치를 해